버거킹 먹어볼까? 신메뉴로 갈릭버거가 나왔대? 한국인의 입맛을 드디어 알아낸 버거킹일까? 먹어보자! <웃음> 먹은 밥공기만큼 공기도 먹어요 <웃음>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버거킹의 더블 화이트 갈릭버거가 새로 나와서 짜잔! 주문을 해봤는데요! 포 스테킹가 요거 또 같이 주문을 한번 해 봤어요. 그리고 얘는 갈릭 감튀인데 요 시즈닝을 뿌려서 그냥 섞어 먹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어 뭐야? 아, 여기 찢어졌네. 아, 이런. 퐁. 그리고 와 미쳤다 와 이거 보세요 와 비주얼 장난 아니다 얘는 화이트 갈릭버거 원래는 더블 화이트 갈릭버거라서 패티가 두개인데 저는 하나짜리를 시켜봤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감티 먼저 맛있다! 은은한 마늘맛인데요 자, 그러면 화이트갈릭 뚜껑 열어볼까? 오, 양상추가 들어있네요 이렇게 들어있고 여기 보니까 마늘들이 이렇게 좀 있네 이거 무슨 마늘일까? 튀김 마늘 먹어볼게요 커뮤니티 같은데 보니까 드디어 한국인의 입맛을 알아낸 버거킹 이러면서 이 화이트갈릭버거 게시물들이 어제 막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인의 마늘맛을 제대로 잡았나 했는데 이거는 <웃음> 미국식 마늘맛인것 같은데? 여기 좀 소스가 많은데 먹어볼게요 않은데 더블로 시켰으면좀 화났을 거 같아요 세트가 12,000 얼마잖아요 맘터 화이트 갈릭 버거 먹겠다 <웃음> 기대했던 마늘 맛은 아니다 차라리 그 요즘 저번에 멕시카나 알마니 이런 것처럼 생마늘 좀비스리한 그런 거 이렇게 해서 마늘 향이 좀더 강하게 빡! 이렇게 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얘는 그냥 우리가 흔히 서양식에서 먹는 마늘 느낌 앵그리나 먹어보죠 이것도 출시된 지 오래됐는데 전 아직 안 먹어봤거든요 앵그리 맛네, 맵다! 그냥 일반도 먹어볼게요 근데 얘 앵그리도 매운맛이 저렴한 매운맛이라고 해야되나 내가 이제 아재 입맛이 됐나? 저는 막 청양고추 이런게 들어가 뭔가 그 자연스러운데 그 매콤칼칼한 그런 매운맛이 요즘에 좀 땡기거든요 근데 얘는 맵게 만들어야지 해서 반죽에 매운걸 톡톡톡 넣어서 만든 것 같은 그런 맛이다 할라피뇨가 들어갔나? 와, 이제 대망의 스테키 사실 오늘 <웃음> 신메뉴가 나왔지만 저는 사실 아까부터 얘한테 계속 관심이 갔습니다와 이거 어떻게 먹지, 이거? 와우, 진짜 무거워 너무 예쁘다, 이거 아름답지 않나요? 이야 얘 얼마였지 아까? 15,900원? <웃음> 치킨 한 마리잖아? 토마토 있는 부분 진짜 배부르다 <웃음> 어, 만족감은 장난 아닌데 두입 먹으니까 좀 과하다 이런 느낌도 있네요 이제. 지금 뭔가가 필요해! 바로 너겟킹! 깔끔! 옛날 통닭 먹자 그냥 <웃음> 그 첫입, 두입, 세입 정도까지가 진짜 임팩트있게 와 맛있다 하고 이제 좀 힘드네요 공감하실 것 같은데? 드셔보신 분들 그렇지 않아요? 공감하신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음한 입쯤에 다시 갈릭 제가 먹어보니까 하나짜리 그냥 화이트 갈릭이 괜찮은 것 같고 패티 두 개를 굳이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야, 얘를 먹다가 얘를 먹으니까 마늘 맛이 살아 있어. <웃음> 그리고 진짜 깔끔하네요. 얘를 먹다가 얘를 먹으니까 좋아요. 갈릭버거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근데 갈릭버거도 어쨌든 그 약간 크리미한 화이트 소스잖아요 얘도 살짝 느끼한 게 없진 않아요 오히려 뭔가 입안을 깔끔하게 할 때는 앵그리 너겟이나 갈릭 감티? 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야, 보니까 패티와 패티 사이에 치즈가 계속 들어가 있네 잘 먹었습니다 마무리평을 해보자면 버거킹에서 더블 화이트 갈릭 버거가 출시가 됐는데 저는 굳이 더블을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본인이 고기를 정말 좋아한다면 더블 드셔도 괜찮긴 해요 그리고 스테키 4는 2개 정도나 3개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4개는 이것도 힘들고 느끼해서 먹기도 힘들다 그리고 갈릭 포테이토 괜찮았어요 흔들 때 어디 구멍난 데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잘하자 였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리뷰가 어느 정도 공감이 됐거나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주세요. 안녕